저맛어어 어, 뭐야 중명인데 1대1이야? 1대1 <웃음> <웃음> 와.. 잠깐만 부츠캠프가 쓸것 같은데 느낌이. 아 파라다이스 가시네. 오케이 부츠캠프 내 거. <웃음> 들어가자마자 부츠캠프 저로 바로 하고 나올 수 있겠네. 나이스 나이스. 물샌다 이거. 이런 거 관리하는 팀은 안 고치고 뭐 해? 근데 이게 자기장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걸렸나? 되게 조금 순식간에 막 줄어지네 레단만, 토치만 하나 딱 나와주면은 깔끔하세요 근데 이베율도 써보면은 나쁘진 않긴 한데 그래도 이베율보다는 보이진 낫지 않나 싶 뭐야 뭐야 뭐야 미흥 미미미 뭐야? 뭐야? 못본 거야? 뭐야? <웃음> 차 타고 가다가 <웃음> 내려졌구나. <웃음> 아, 그럴 수 있지. 소리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기 로렇게돼가다가는 흥나지 반대로 다른 쪽으로 가는구나 근데 자기장을 조금 설정을 만졌나보네 자기장 속도랑 그런 게좀 다른 것 같아요 홈페이지 한페이지에 넘어가는 속도가 좀더 빠르고 자기장 오는 속도가 좀 느리네 그런 것 같네요 지금. 보자 친구가 저 뒤쪽으로 갔으니까 저보다 이쪽으로 오는 시간이 더 느릴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저는 먼저 들어가서 쉬고 있으면 됩니다. 내도 좀... 내가 걸릴 줄 알았냐? 내가 말이여 으 이번에는 먼저 왔다고자 음, 중꼬박 당체기중고박 하러 갑시다 <목소리> 중 거의 왔 나이스죠? <웃음> 자기장 좋죠 지금 그치, 가운데 있으면 좋은게 자기장이 어디로 잡혀도 빨리 가기가 편해요 그게 좋아 그 보금 먹으려고 보금 먹으러 가나 보는 건가? 보금 먹으러 안 가나는 먹으러 가면 위험할 걸 알기 때문에. 있으면 저친구가 야 가운데 있으면 이게 좋다니까 저친구 와야될텐데 오는거 구경이나 좀 합시다 왜 안와 음 이게 아닌데 좀 먼저 가 있을 걸 당연하게도 보면 쏠 건데 이런데 있으면 조금 잘 보일 텐데 큰일이네 자 어디 보자. 친구야, 뭐 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뭐 하는 거야? 친구야. <웃음> 아 그럴 수 있지. 음. 그럴 수 있지. 1대1 매치를 매치를 스스로 파놓고 <웃음> 그럴 수 있어. 어. 나도 그럴 때 많아. <웃음> <웃음>